버스 초이스의 주인공은 에이핑크!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축하드리고요. 에이핑크 네. 고생 많아요. 네, 에이핑크 가족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. 네. 선배님들께서 신발을 손에, 손에 끼고, 끼고 아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어머니가 하고 싶어 했는데요? 이게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이게 1신년자가 되니까 안웃기 끼면은 싫어요 아, 저희도 근데 그게 약간 있어요. 예능 아, 욕심 같은 거 네. 축하를 즐겁게 아 즐겁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? 웃기게, 웃기게. 어, 네. 안 웃기면 서운해요 저 이번에 선 아. 안무가 굉장히 많아서 어, 맞아요, 근데 그냥선 안무하면 왠지 재미 없을 것 같은 네. 거예요 장갑 끼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부츠라도 네. 끼자 부츠를 네. 꼈습니다 수도꼭 아. 자기 꺾 껴야 돼요 네. 아 네.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있을니같아 다른 건요 아, 아. 네. 네. 네. 네. 아무래도 네. 네. 그럴 수 있죠 네.